중요한 내용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이 본문에 <웃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풍미케 해서 이게 이제 길가밭에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상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리또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그리또의 영광의 복음이 들어와서 접촉은 되는데 참그 그 말씀이 실효성 있게 결과를 내게 되는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껍데기만을 취하게 하고 본질은 취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그 그 하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전파하는 일에 이제 바울 사도가, 세움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고, 본인, 사도로서, 어, 너희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그래, 그걸 위해서 바울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내가 너희의 종이 됐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여기서 와 닿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기 사역자들의 그 삶이라는 게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요리사와 같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 자기가 요리를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기, 성도들이 먹고 살 양식을 공급하는 거죠. 내가 어떤 화려한 어, 음식, 그, 모든 음식을 다 만들 수 있는 그 요리사라고 하는 그런,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요리를 만들어서 그, 사실은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사, 살아가도록 그리도의 주대심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 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니고, <웃음> 요리를 잘하려고 하,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양식을 먹이기 위, 위한 거예요. 그, 그것의 종로로서 하는 거예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면 거꾸로 이제 음식 잘하는 내 밑에 와서 다 먹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절대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웃음> 그 사도 사도라 할지라도 수종자고 성도를 섬겨야 될 그런 존재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위치가 굉장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그,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신분뿐만이 아니고 그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까닭없이 그, 저기, 그, 사역자에게 그 빛을 비춰준 게 아니에요. 요리를 잘 해서, 어, 성도들을, 이렇게 잘 먹일 수 있는 종으로, 그, 일하려고 빛을 비춰준 거예요. 네, <웃음> 본문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첫 번째, 이제, 내용이 악한 자가 이제 말씀을 빼앗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서 그 말씀에 참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신님으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 말씀에 참된 능력과 기능을 발휘하는 실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가를 실증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은 사실은 꽃 피는 데까지 갔어도 그것이 심어지고 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어서 꽃이 피고 꽃이 피고 아주 화려한 모습을 띄는 데까지 가도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다그 과정이 무의미한 것이 된다. 열매가 참된 그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웃음> 교리적으로 언어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인격을 새 사람으로서 변화시키고 새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증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거 여태까지 완전한 이해와 그, 알, 인식의 작용이라는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뭘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아는 것을 잘인격으로 그 관계로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참된 그건 땅의 일이 아니거든요. 땅의 도덕이나 땅의 그 사상, 철학 그런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어린아이들도 할수 있고 또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도 할수 있고 작년에 그 모습을 띈 성도들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 자유자나 또 야만이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웃음> 그 은혜 가운데 <웃음> 그것이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그 섭리하셔서 그 그리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양육해 가신다 는 것을 실증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에 참된 능력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효과라든지 말씀이 위대한 고전으로서 사람의 정신과 타유에 작용,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신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인간의 그 이성적인 그 이해와 분석, 연구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성을 안 쓰신다는 건 아닌데, 이성을 쓰시는데 그 신적인 그 거듭남의 이성을 쓰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가 성경을 연구화해서 내놓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어 <웃음>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 생각과 사유의 작용으로 이따가 이제 뒤에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 진다는 얘기하니까 충정을 다해서 그 말리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물러가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죠. 바, 바오,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 참, 그런 것으로도 참, 얼마나 그, 우리가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과들을 그 깨달음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가 할수 있습니다. 성신님께서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거룩한 구속의 목적을 향하여 장성시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사실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특권을 참으로 호득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일반의 그 심리학자들이나 일반의 이제 정신과 의사들, 상담자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한 학식과 연구를 하고 그 방법을 써서 그 정신병이 걸리고 신경증에 걸리고 온갖 그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시적인 도움이잖아요. 제한적인 도움이에요. 진정한 도움이 안 되는. 궁극적인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들어, 궁극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방법? 지혜?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저들도 얼마나 그걸 하기 위해서 밤을 그, 낮 삼아서 공부를 하고, 그, 훈련을 합니까? 그, 일정, 상담센터에 가서 일해야 되고, 그, 인턴으로 얼마든지 또, 이, 이, 저, 오랜 시간, 그, 해야, 그거, 아주, 그, 뭐, 저, 정신병 환자들을 다루는데,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사실. 감정을 낮추고, 감정 을 흔들리지 않게, 내 감정이, 굉장히 연구하고, 그 방법들을 취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진정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외형적인 틀을 가지고 이강 안이 내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서양의 선진 문명까지 갖추고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유익을 끼쳤죠. 근데 그 유익을 끼친 그런 면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활동으로서의 결과들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서류, 선진적인 문명, 제한적인 그 그런 것이 왔을 뿐이지. 기독교를 타고 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분별을, 그, 이게, 이게, 간발의 차이인데, 한 장, 뭐죠, 재밌는 소리로, 베드로가 고백한 장한 페이지 차이거든요. 한 페이지 차인데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웃음> 그니까 러 아, 이게, 이게 조,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그, 기독교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해도 안 돼. 이 관론에 빠져도 안 되고. 좋은 게, 인간적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중에 뛰어난, 어, 그런, 그, 교리적인 체계, 뭐, 그, 뛰어난 도덕적인 고상한 모습,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결과는 아니에요. 그, 그,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문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특별히 길가에 뿌려진 씨의 상태에 대한 설명에서 마태복음 13장 1 9절를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 듣고 기억하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궁극 말씀이 목표하는 데를 염두에 두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가에 뿌려진 자유라고 말씀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그것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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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악한 자 사단 마귀 이렇게 불리는 그 존재인데요. 그가 와가지고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내가 들은 말씀을 전혀 기억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분명히 듣고 이해하고 어 분석하고. 정리도 하고 요약할 수도 있고 다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목표하는 그깨달음에로는못 가게 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키는 바 그리스도에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려고 그 거기 그 생명의 산떡이신 그리도께 나가야 되는데, 그게 나가질 않아게 똑같죠. 그런 것이. 그거 갖고 맨날 연구하고, 어려서부터 외우고, 그렇게 해도,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 안 됩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가, 비, 비유 가운데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가 그런 부류의 사람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씨가 길가에 뿌려진 사람, 즉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곧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만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면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지면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지만 깨닫고 결실하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길가에, 길가에 뿌려지면 깨닫지 못하고 결실시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결실할 수 있는 상태조차 다 없어지고 만다. 그런 가능성이나 희망조차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한 자가 와서 말씀에 아,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아, 빼앗는다는 말씀의 실실상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길가에 뿌려진 시에 대해서 해석하신 말씀이지만 말씀의 뜻이 오묘한 까닭에, 우리들은 다시 그 말씀의 오묘한 뜻을 자세히 주의하고, 깊게 연구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에 뿌려졌을 때는, 마귀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실을 빼앗아 버린다는, 그, 그, 그, 그 뜻에는 그 사람의 마음 자리가 사람이 늘 밟고 다 지나다니는 길가와 같이 단단하다는 의미도 섞여 있지만 이거는 이제 주된 그런 포인트는 아니에요.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가 떨어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서 씨의 흔적조차 없게. 되지 않더냐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씨가 떨어졌어도 나중에는 씨가 떨어졌던 아무런 의미나 가치조차 없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새가 와서 쪼아먹었다 해서 새는 마귀다 라고 하는 의미로 어, 말씀한 건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요 비유의 의미는 길가에 세, 저 씨가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없애버리는 것처럼 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졌어도 나중에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까닭에 거기에 씨를 뿌렸다는 아무런 효과나 의미 자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길가로 비유된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바위가 깔린 밭, 가시떨기가 있는 밭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 자리를 대표적으로 표시했습니다. 물론 비유 자체에는 자세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고 단지 씨가 그런 밭과 접촉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즉, 씨가 장성하의 결실까지 이르는 상태에 주력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아래 바위가 깔리고 위에 얇게 흙이 깔린 밭을 돌밭이라 하셨는데 그 사람 마음 속에도 바위와 같이 단단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되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같은 그것이 나는 밭을 마치 이 세상의 여러 걱정과 또한 재리, 일락,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마치 가시덤불이 무성히 자라나서 씨를 질식시키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이룬다는 점도 어, 점으로 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길가라는 것도 씨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겉에 겉에 놓여 있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쓰셨다고 얼른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상의 주의점들이 쭉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웃음> 길가에 시가 떨어졌든지 아직 떨어, 안 떨어졌든지 간에 누가 밟고 지나다녀서 굳어진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다른 무엇이 벌써 굳게 해놓은 상태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솔직히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텐데 여러가지 선입관이나 상념 자기식 종교나 당연히 이래야 한다 하는 자기식의 기대 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상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의 그, 그 상태를 잘그 인식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제 전제된 어떤 틀을 가지고, 어, 인간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는 거죠. 말씀을 연구할 때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그것을 받아 누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제된 생각. 아, 분명히, 그, 신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갖고 잘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그게, 그게 이제, 그, 그렇게 해서 교육 효과를 갖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그거 그 간극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인간적인 틀에서 요구하는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표면 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새들이 지나가다가 와서 먹어 버리는 상태가 여기서 중요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사람의 마음에도 길가와 같이 마귀가 들여다보면 훤히 보이는 어떤 표면이 있어서 마귀가 와서 옳다 여기 먹을 게 있다 하고 먹는다는 식으로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의할 점이에요. 또한 새가 종자를 좋아해서 자기 먹을 것으로 알고 먹듯이 사람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양식인 줄로 알고 쫓아와서 먹는다. 하는 식으로 또 해석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 새가 와서 먹긴 먹는데 새가 자기 양식 취하려고 그냥 그렇게 취한다. 그게 아니고 그 지금 떨어진 말씀의 실효를 못 느끼도록 취해 간다는데가 본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다 현실과 자세히 부합시켜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시가 떨어졌을 때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와서 그것을 주워 먹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말씀을 받고 누려도 우리 기억의 한계에 있어서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 신자도 잊어버려요. 데그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 마귀하고 맨날 이원론적으로 싸워야 돼 사실 알미니안적으로 싸워야 돼. <웃음> 그 표면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구나 하고 마귀가 쫓아와서 그것을 집어먹는다는 것보다는 빼앗아간다고 했습니다. 먹고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빼앗아갔다 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취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거죠. 빼앗아 가더라도 그 사람이 특별히 귀중한 것을 손실했다는 식으로 생각할 만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빼앗겼는데 빼앗긴 사람은 그게 진짜 중요한 걸 빼앗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웃음>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또 다시 기억하려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기억하려고. 그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 그 잊어버림하고는. 그렇다면 길가에 떨어진 시로 비유에서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 표면에 떨어져 있어서 사람이 지나다니면 밟히고 새가 날아가다 가 보고서 쪼아먹을 만큼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것, 그런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있다 혹은 표면 위에 노출되어 있다 하면 대체 그 마음의 표면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알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무엇을 느낀다 하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깊이 안 느끼면 마음 바깥에서 무엇을 느끼는 것이냐 하면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길과 같아서 그 위에 많은 사람이 밟아 딴딴하지만 자꾸 어 파면 저 속에는 어 보통 토양이 있다 하고 이렇게 비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를 이루고 있는 토양을 꼭 사람의 마음과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정도의 마음자리는 마치 길가에 시가 떨어지면 표면에만 놓아두고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표면에만 놓아두고 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표면에만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표현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생각하면 마음의 표면이 드는 것이고 어디까지 생각해야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시가 마음에 뿌려졌다는 말의 의미를 더 어,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가와 같은 수용 태도를 가진 마음자리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하셔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쓴 마음이라는 말은 사고방식이라든지 감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혼의 깊이를 의미하는 카르디아 라는 뜻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공부했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3번 4장 23절에서 하는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히브리어로 레브 음. 헬라우로 카르디아라는 말은 영혼의 중심을 뜻합니다. 영혼이라는 게 이제 유형적인 게 아니니까 이걸 이제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핵심적인, 어,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마음에 뿌려진 것이 있다고 하신 것을 보면, 뿌려진 것이 단순히 기억하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울려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카르디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귀, 기억과 귀에 들리는 소리 정도로만 있다가 얼마 안 되어서 어디로 없어지고 말았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사람이 유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귀로 들어와서 기억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분명히 울려지긴 하는데, 그게, 그, 그, 마음 중심 깊숙이 그, 이해되가지고 깨달음이 와서 그걸 그 사람을, 어, 진짜 변화된 심상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목표한 대로 나아가게는 못한다. 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 길가박 같은 경우는 마음으로는 감동도 받잖아요. 감동도 받아요. 뭐 가시떨기도 얼마든지 그런 외형의 모습은 있죠. 그런데 다른 것의 기운을 다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해가지고 말씀을 기억에서 빼앗는다고 하지 않고 영 어, 영혼의 깊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카르디아에서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음은 기억이나 이해력과 전혀 상관 관계가 없는 어떤 특수한 심리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유기 사람의 그 구조가 이제 유기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귀로 들리니까 듣고 얼마 동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부여졌다는 말의 뜻다하고 간단하게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뇌과학자들이요, 마음은, 없, 뇌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뇌 어느 부분을 떼어놓고 보니까, 그 이제 마음에서도 그게 없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이 마음은 없, 형체가 없는 거예요. 뇌가 마음이에요.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 사람들, 그 이제 동물 갖고 실험을 하잖아요. 동물, 어떤, 그게 어느, 뇌의 어느 부분이 없어져 버리면, 어, 이제, 그, 동물의 그 움직임, 그, 그런 것들이 이제, 빠, 빠, 완전히 빠져버려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만 그렇게 인간론을 접근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 사실, 그 뇌가, 뇌사 상태에서도 그 듣잖아요. 뇌사 상태에서도 다, 뇌사 상태에서 깬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만 이해할 수 없어요. 뇌학자들이 말하는. <웃음> 이 사람이 그, <웃음> 마, 아, 마음에 뿌려졌다고 할 때는 그가 좀더 깊이 깨닫고 생각해 보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성경 자체가 진리니까 그리고 완전한 논리적인 체계 사상적인 체계를 갖고 있고 그 덕성적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 문학이나 음악, 미술, 예술 활동하는 사람이 성경을 꼭 읽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이 생명의 작용으로 그 영혼에 깊숙이 들어가서 작용하지 않아요. 그냥 그, 그 껍데기로의 그 성경에서 가리키는 일반적인 진리 이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깨닫는 거죠. <웃음>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큼 깊이 생각하고 어느 정도만큼 착심해서 깨달으려고 했는지 우리가 어 잘알수 없지만 이그 길가 같은 상태에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접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마귀가 와서 마음에 그 마음과 말씀에 적촉되어 있는 믿음이 발생해서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하는 거죠. 이건 마귀 편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또그 빼앗겨 갈 조건을 가, 갖추고 있어요. 스스로. <웃음> 그럼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아, 유기된 자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유기된 자니까. <웃음>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가지고 하면,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이포칼비니즘으로 빠지는 거예요. <웃음> 그, 예, 지난번은 지난 또 월요일날도 이 문제 갖고 한번 논쟁을 했는데, 이 시부리는 비유, 지금 요 부분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다, 그, 저기, 택자들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씀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다. 그걸 여기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 김홍정 목사님이, 그 사람 마음 밭의 상태를 너무 분석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본문에서 본문에서 벗어난 거다 이렇게 <웃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이구 <웃음> 그리고 말씀 부분이 이 예, 말씀이 예, 그 이제 성인 신자의 경우 그 말씀이 깨닫고 듣고 깨달아져서 구원에 이르는 거하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그 그, 그것을 이제 김홍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그 그 부분을 이제 불신자라도 이제 이제 저기 뭐야 뱃속에 있는 아이나 정신지체자나 노인들 뭐 이렇게 그 정신세계가 온전치 않은 사람에게도 말씀이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길 이렇게 말았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편협되게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아주 그 그런 능력이 그렇게 있는데 그 성인신자하고 그렇게 갈라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편협하게 나눴다 그 말이 맞는 것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이게 이제 그 조직 신학에서 그, 그, 그, 그 분명히 세 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웃음> 아,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l 이제 훔그 뜯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 그러면 사실 야,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때는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십계명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얘기해요 그럼 십계명만 얘기할 때 율법을 얘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축소해서 말하는 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지그 의미가 다 다른 건데 강조점의 의미가 아무튼 그. <웃음> 이게 잘못, 그, 이해를 하면, 사람 편에서, 또 하나님 편에서, 또이 마귀 편에서 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편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하이퍼칼빈이즘으로 가는 거고, 너무 인간 편으로만 가버리면, 이건 이제 알미니안이나 로마 케토릭 같이 가는 거예요. 펠라기우스 펠라, 펠라기안들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웃음>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웃음>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서 표현, 그, 이, 기 설명할 때는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또 사람 편에서, 또이 마귀 편에서. 이제 그걸, 그걸, 그, 그 하나 가지고 전체를 다 그냥,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해버리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고가니그 아, 아,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는지 알수 없으나 자기가 그것을 표면으로 굉장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을 듯하고 어, 또한 생활에 그 말씀이 어떠한 중요한 변화를 일으켜서 남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킨 생활을 시작했구나 할 만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돌밭, 즉어 바위 위에 떨어진 시가 좀더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가의 경우는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접촉하고 있었,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자꾸 파고 들어가서 성신님께서 그것을 은혜의 방도로 쓰셔서 그 속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크신 목적을 향해서 구체적인 생활의 열매를 직접 맺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마귀는 곧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더 작용하는 일이 없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은혜를 못 누리고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그것은 이제 다 복합적인 내용이 사실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그 속에서 이제 사단의 역할을 그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 비유에서도 이제 그런 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는 여하튼 마귀의 자키가 아, 네, 해를 끼치는 내용이 이제 발생해서 가만히 두었더라면 아,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작용할 수 있을 뻔한 것을 그러지 못하도록 마,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 하는 설명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뭐 그걸 외우고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 속에 들어가서 변화된 인격으로, 관계로, 그걸로 나타내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이걸 실천적인 지혜의 말씀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관계 속에서 누리려고 어떻게든지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덕성을 나타내고 속성을 나타내려고 하려고 이 공부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방법만 제시하는 존재라면 이건 완전히 녹음기 역할을 하는 거고 녹화기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비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웃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실행하지 않고 전하기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의 실효성을 누리게는 할수 있는데 본인은 죽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웃음>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광만 다 차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다양하지 않을까. 그게 늘 그렇게 각성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는 전하는 자이지만, 나도 그 말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고, 또 성도들도 그 말씀 앞에 그그리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그 그거 나타나도록 내가 그종로로 탄다. 그 그리스도의 주제심을 그 드러내고 너희들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는 종로로 탄다. 이거거든요. 나도 물론 저종로로 저, 저 타면서 그게가 되는 거예요. 이 <웃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제 꼭 어, 길가박과 같이 될수 이, 이, 이 있는 거죠. 이제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 받는 사람도 이제 거기 그, 그 내용으로 안 가고, 아, 이게 분석적이고 이해적이고 뭐 정리하는 내용 그 외우고 이런 정도로만 서, 서버리면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는 이제 마귀가 일하는, 이제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마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아, 16장 1 6절이하 베드로의 신앙고백 이후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어, 사단이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어그 역사를 하는가. 사단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요. 인간적인 좋은 점을 가지고 그냥 나쁜 사단이라고 해서 항상 불달린 나쁜 놈이 돼 가지고 맨날 못된 것만 갖고 와서 그저저 저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그리고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꾸면서 와서 말을 하게 한.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 없어서 십자가 질려고 하는데 그리하지 마 없어서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술책이니까 뭐 금방 신앙고백했다 할지라도 사단의 종로로 타는 표현을 하면. 그책망을 받아 마땅한 거죠. <웃음> 그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이마귀가 일하는 방식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단이 결코 뭐 못되게 그렇게 일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모습으로 어 그렇게 다가온다. 휴창받고 칭찬받는 <웃음> 여기 이게 여기 요 저기 중요한 내용을 제가 정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겪는 일들과 막 연계해갖고 이게 생각이 많이 되어지는 내용들인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이용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진행에 대해서. 긴 안목과 높은 안목으로 바라볼 때에는 결정적으로 큰 저해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정직하다, 바르다, 떳떳하다, 순결하다 하는 여러가지 말로 칭찬받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칭찬할 만한 행동과 태도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죄악적인가 하고 구분하려고 하겠지만 사단이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용하는지 사람으로서는 잘알수 없습니다. 이게 어지간하면, 이게 어지간하게 분별력이 없으면 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사단은 <웃음> 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웃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어느 때는 사단이 스스로 변하여 광명한 천사 인체하고 나타나는데 그것을 꿰뚫어 볼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가장 위험스럽고 어려운 일이 마귀가 나는 마귀다 하든지 사귀들린 사람 나는 귀신들린 사람이다 유표하게 밖으로 내놓고 괴상한 일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보기에 가장 우수하고 인간적이고 그럴 듯한 여러 가지 것들이 숨겨진 괴계 가운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용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본위가 빠진 기독교의 그 외형으로서 이게 들레 가지고 막 행사로 운동으로 막 해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본인도 그것을 구경하고 본인도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도 사단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기가 어렵다는 본인도 모르고 그걸 구경하는 사람도 모르고 아참 대단히 열심히 충성되게 아주 아, 잘한다 그런데 아닐 수가 있다 유대교가 <웃음>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알미니안들도 마찬가지. 물론 뭐 저희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본위가 빠진 기독교를 취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드러난 이단들은 아예 자치하고라도 그 얼마나 그 비슷하게. 이건 사실 <웃음> 그런 열매를 맺는. 그 김홍준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열매가 없어서 떠나신 거니까, 이 열매를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렵나. 이 사람들이 그 좋은 말을 그냥 외형물로만 취해갖고 선생로로 타려고 취하니까. 그거 갖고 인격으로 누리고 관계, 교회적으로 누려가야 될 거를 전했는데, 그 열매로는 안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명명 백백하게 이렇게 비유를 얘기를 해줘도 그걸 모 뭐, 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한테 빼기는 골과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말씀이 <웃음> 또말 마귀가 아, 말, 말, 말씀을 빼앗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 마지막 부분인데요. <웃음> 사단이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의 표면에 떠돌고 있는 것을 빼앗는다 하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도 해석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마음의 표면이 이면할 것 없이 좌우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른 부드러운 밭 속에 씨가 깊이 들어간 것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다른 까닭에 귀로 들어가서 그, 그가 인식하고 잘 이해하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수긍하고 잘 이해한 사람답게 그것을 기억도 하고 담아도할수 있다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의하면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웃음> 이렇게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갔는데, 들어간 말씀을 마귀가 와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생활 태도를 변화시키고, 삶의 목표를 바꿔버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웃음>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말씀의 본 말씀 본래 작용을 한다면 당연히 믿어도 구원에 이르는 사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장 그 안진배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걸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유익만 위하고 조상의 그 유전한 망상대로만 행실대로만 살던 사람인데 이 전혀 사람이 달라졌다 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그 지혜가 달라지고, 그게 보여줘야지, 그 열매인 거죠. 그게 열매예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어, 다르네. 우리가 이번 주 이제 강설에 볼 거예요. 자원에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말씀의 그 필요성 있는 결과를 누리는 사람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누가 봐도, 그래서 칭송하잖아요. 외인들도 보고, 우리가 2장에서 봤지만 사도행전. 사람이 칭송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효과가 어, 없는 게 이제 말씀이 마음 빼앗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본래 작용을 한다면, 이런 이제 믿음의 큰 사실이 발생하는 건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그의 인식이 전혀 소멸되고 만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와 능력이 그에게 작용하지 않도록 마귀가 자기를 하고 저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에게 인식이 되어서 어, 당연히 해야 할 작용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직접 그렇게 할 재주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물고 갈 뿐이지, 말씀의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을 하고, 공작을 해서, 성신님이그 말씀을 쓰시려고 해도 쓸수 없게 만든다든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제거해 놓는다, 분리해 놓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은 또한 그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서 들었지만 무슨 의미지 도무지 알수 없다 하고서 떠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 똑똑해 하고. 있어요. 더 명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실효성 있게 작용 안 되게 하는. 일찍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불합리하고 무엇인지 전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죠. <웃음> 고린도전서 2장 1 4절 보면 유괴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니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괴속한 사람은 그 로마서 7장에서 갈등하는 사람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갈등하지 않죠 그사람 그냥 말씀을 듣고, 어,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대로 살지는 않으려고 하는. 근데 이, 근데,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방해하고, 방해받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신자인 거죠. 거기 머물질 않고 또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생명의 성신의 법을 의지하는,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웃음>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로마서 7장에 그 사람은 아니죠.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자기의 이성과 판단에 의해서 그것의 진리를 파악해 보려고 노력할 테지만 그것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사람의 사고, 능력과 방식만으로는 가지고는 도저히 다른 일반적인 진리를 파악하듯, 파악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이, 결국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애쓸 것도 없다 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만 자기의 생활이나 사상의 양식으로 섭취할 지언정, 가장 중요한 복음의 도리인 예수 그리토에 대한 참된 신앙의 도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다 팔고 쫓아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는 못 하고 떠나가. 예수님을 알때 마땅히 믿어야 할 도리대로 믿는 것보다는 별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존숭하고 따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있다. 아,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나도 그참 좋은 분잘 따라서 살고 싶어. 그 정도 그 정도 박해주의 정신을 가진 예수님 뭐. 치료자 예수님, 뭐 의사로서의 예수님, 뭐 빵을 제공하는 뭐 그런 경찰관으로서의 예수님, 요리사로서의 예수님,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거길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사상가로서의 예수님, <웃음> 그렇게. 그렇게 그 사람의 인식작용이 합리, 불합리라는 점을 따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 깊이 넣으려고 하지 않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와 그리도의 구속의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충분히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의 문제,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 또 따져보는 거죠. 아까는 사단이 그 빼, 빼앗는, 말씀을 빼앗는 내용을 본 것이지만, 그러면 말씀이 그 사람의 카르디아라도 들어가서 당연히 발생하게 할 신앙과 구원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귀는 옳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는 안되겠으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하고서 여러가지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씀의 진수인 실질적이고 생명적인 능력이 그에게서 아무런 관계가 없이 만들도록, 관계가 없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억이 그에게 소실되어, 어, 될까닭도 없고, 성경에 가르친 여러 기독교 신학에 대한 지식이 갑자기 없어질 까닭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결국, 어,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그 마음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높이 되신 주님이 성신으로 다스려 가시는 것을 세 사람으로서 증험해야 되는 건데, 성경에, 아, 예수님은 참 훌륭한 선지자다. 당시 그 가난하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저기 선지자가 됐다.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의 그 아픔을 대신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가버리면, 그게 진짜 잘못 가는 거잖아요. 그 그걸 반드시 그 최성신을 의지해서 본의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그냥 운동으로 생각하고 취해 버리니까 이게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전제가 있는 거죠. 인식의 틀 가운데 전제된 안경이 있어요. 색깔 그걸 그걸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은 그본 본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게 여성신학, 흑인신학, 민중신학 뭐그 다양한 신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그렇지 않을까 그게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알아보았는지도 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소명감을 가지고 신학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 한 사람들도, 몰, 몰트만 뭐, 뭐, 뿔투만, 뭐, 다 그렇습니다. 파르트도 마찬가지고. <웃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신으로라야 분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깨달아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말. 일단 내가 깨닫고, 힘을 다해서 해봐서 좋은 점이 남는 것이 성신의 결과가 아니에요. 애초에 성신을 의지하고, 그거를 누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죠. 하는 방법이다. 불신자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소명이나 뭘 이루고 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학을, 신학으로만 을신학 포장을 했을 뿐이지 여기는 반드시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교적인 에, 사실 이상의 어떤 특별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면서 노력해서 그것을 깨달아 보려고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뭐 언어적으로 분석해 보고 구문적으로 분석해 보고 다 해봐도 요 거기에 못 잃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에게 말씀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위대한 예술서나 고전으로서나 위대한 도덕적인 가르침으로서 충분한 의미와 가치는 지리고 있을지 몰라도 확실한 은혜의 방도 구속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성신님이 쓰시는 수단으로서 의미는 못 가는다 우리가 계속 이제 사도행전을 보, 볼 거지만 성신을 얼마나 사도들이 의지하고 그 서신서들을 그 썼는가, 얼마나 의지하고 그,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나가는가, 죽음을 뛰어넘으면서도 그그 그,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서 말씀을 그에게서 빼앗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건 확실한 은혜의 방도로 쓰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쓰이고 만다면 그 하나의 그냥 사상서 일반 종교 경전으로밖에 안 대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의 본위에서 그, 말씀의 본위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개시를 그 속에서 작용할 수 없도록 개시가 작용하고자 해도 할수 없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 자신이 개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공작을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 도덕하고 외형으로 비슷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이게 다 내려놓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돼 아무튼 사단이 그런 공작을 하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진 진술을 맛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맛볼 길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주, 주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씨로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신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귀의 직접, 간접의 잡키 그 방법, 해, 해 해를 끼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음, 내그 보도록 하겠습니다.